반갑습니다. 초롱부동산 소장 방이선입니다. 오늘은 2020년 6월 23일 화요일 밤이네요. 정부가 어제 22일자에 6.17 대책 전세대출 제한 관련 설명이라는 걸 이렇게 올려놓은 자료가 있어요. 그동안 6.17 대책을 발표하고 난 이후에 워낙 급격하게 뭐 전세 대출 규제라든지 그다음에 법인들이 어떤 뭐 투자한 것에 대한 종부세라든지 뭐 대출 제한이라든지 그다음에 임대사업자 등록한 사람들에게 뭐 대출 제한이라든지 이런 게 갑자기 어느 한순간에 적용하는 걸로 이렇게 발표가 되는 바람에 뭐 굉장히 혼란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중에 전세 대금, 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도대체 이거를 이용을 할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규제에 해당이 되는 건지 굉장히 혼란스러워 했었거든요 었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뭐 여러가지 글들도 많이 올라와 있는게 있고 그러다 보니 그걸 이제 어, 답변을 좀 이렇게 풀어놓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어, 제목이 어, 6.17 대책 중 전세 대출 제한과 관련해서 규제 내용 발표한 거그 다음에 예외조항 적용례 등이 잘못되거나 이제 오해 소지가 있는 거를 어, 명확히 설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요거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지지는 정부에서 발표했던 원 지지가 투기나 투기과열 지구 이런 데서 실거주를 하지 않을 그런 아파트를 전세자금대출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집을 사두는 그런 거를 이제 막으려는 그런 지지 때문에 전세자금대출을 규제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이제 일파만파로 오해들이 번져나가다 보니 여기 지금 예시를 들어놓은 거예요. 내용 및 예외 조치 이가 나와 있는 게 중요한 단서가 언제에 규제 시행일 이후입니다. 이후. 이 이후라는 단서가 있다 하면 그 이전에 해놓은 거는 해당이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그럼 규제 시행일은 언제냐 했더니 이거는 주택금융공사, 그 다음에 허거, 어, 여기 이두개 기관이 이제 보정기관인데 규정을 당연히 개정을 해야지만 이 법이 적용을 받겠죠. 이 개정을 7월 중순에 한대요. 개정이 다 마무리되고 그리되면 확정된 날짜를 발표를 할 거고 그 날짜 이후에는 이제 규제 시행일 이후가 해당이 되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여타것들은 이제 적용을 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음, 또 조금 내려서 한번 보면요. 어 먼저 그러면 어떤 것들을 규제 시행일 이후에 했을 경우에 적용이 되느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뭐 조심을 할래도 할거 아닙니까 그죠 어 거기는 먼저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 안에 3억원 초과 아파트예요 어디에서의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에서 그럼 요 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3억 초과 아파트를 뭐 이렇게 사더라도 해당이 안 된다 뜻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규제지역에 해당이 되어야 되는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 3억까지는 괜찮다는 뜻이죠. 3억 초과니까 그리고 아파트라고 되어 있으니까 연립이나 다세대, 단독 이런 건도 해당이 아니라는 뜻이겠죠. 문구대로 그대로 해석을 하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고 이후 구입한 이후에 구입을 먼저 하고 그 이후에 전세대출을 받으려 할 경우에 전세대출을 제한을 한다 이 말입니다. 요 문구 그대로 해당이 다 되어야지만이 대출 제한을 받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라도 순서가 틀리면 대출 된다는 뜻이에요. 구입하기 전에 대출받았다, 된다 소리고에, 3억 원짜리 집을 샀다, 된다 소리고에, 5억짜리인데도 주택을 샀다, 된다 소리고, 부산에서 3억 초가 아파트 다 샀다, 된다 소리에요.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어, 그리고 이제 예외 조항에 이제 해당이 될 때는 또 이렇게 적용을 안 받고 얼마든지 대출을 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 그거는 보면 직장이동, 자녀교육, 부모복양 요양치료, 학교폭력피해 등 실수요로 실수요로에 구입아파트 소재, 특별시, 광역시를 벗어나서 전세주택을 얻는 경우로 구입아파트 전세주택 모두에서 세대원이 실거주할 때 전세대출을 허용한다 되어있죠. 여기 1번, 2번, 3번은 동시충족입니다. 동시충족. 요게 여기 여기 여기 해당되는 걸로 여기 여기를 벗어나서 아파트 구입 아파트 전세주택 모두 세대원이 다사의 경우에는 예외를 해준다 이 말입니다 이 문구를 그대로 해석을 하면 참 쉬운 말인데도 법조문처럼 이렇게 읽으면 도대체 된다는 말이야 만다는 말이야 이래가 이 법조문들은 해석을 할 능력을 우리가 길러야 되더라고요 쉬운 말도 어떻게나 어렵게 써놨는지 그 다음 이두 번째는 뭐라고 돼 있냐면요 어, 전세대출을 신청하여 이용중인 자가 이미 전세대출을 쓰고 있습니다. 대출 먼저 쓰고 전세대출을 그 다음에 규제 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대출을 쓰고 있는데 규제 아파트를 샀다. 전세대출을 쓰는데 전세 즉시 회수 이렇게 돼있죠 그럼 여기 또 예외가 있어요. 6.17 대책 발표 시 추가 예외로 기 발표를 이미 했 내용인데요 요거는 구입 아파트에 기존 임대차 계약 잔여 기간이 남은 경우 회수 규제 적용 유예 돼 있죠 유예라는 건 늦춰준다 이 말이에요 회수하는 거를 언제까지 내가 아파트를 샀는데 그 아파트에 이미 임대차 계약이 들어있었고 아직 그 전세가 안 끝난 거예요. 그러면 끝날 때까지는 대출을 회수 안 하고 기다려준다 이 말입니다. 규제지역에 아파트 샀는데 전세 낀 대출을 샀을 경우에 기간까지 기다려준다 이 말이네요. 그 다음에 근데 이제 본인의 전세 대출 만기 이 말은 아까 전세 대출을 신청하여 이용 중인자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전세를 사는 여기 1번은 내가 전세를 사는입니다, 그죠그 다음에 규제지역 아파트를 어 이렇게 아파트 임차인이 있는 경우를 산 거, 여기 이제 2번이 해당되겠죠. 요럴 때는 어요 1번과 2번 둘 중에 먼저 도래할 때 그때 전세 대출 그까지만 이용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내가 사는 아파트나 내가 사는 아파트에 새 들어있는 사람의 전세기간이나 둘 중에 먼저 끝나는 기간까지만 전세대출을 이용해라 이 뜻이고요. 요요렇게 하는 뜻은 기간이 서로 어긋나서 아직 요게들 끝났어요? 저게들 끝났어요? 이러면서 뒤에께 끝날 때까지 연장하다 보면 계속 끝도 없이 연장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막는 취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취지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상적으로 왜 이렇게 했냐 했더니 전세 들어있다가 내가 내 집을 샀다 아까 규제지역에 집을 샀죠. 그럴 때는 보통 세입자 내 보내는가 하고 내가 내집전세끝나갖고 이사 들어가는가 하고 날짜를 맞춘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놨다라고 합니다. 그건 일리가 있습니다. 그죠? 그 얘기는. 그 다음에 이제 6.17 전세대출 규제의 주요 적용 예를 이제 이렇게 드러났는데요. 음. 근본 6.17 대책 전세 대출 규제가 전면 적용되는 대상은 규제 대상 아파트 구매 행위, 규제 대상 아파트를 사는, 아파트 사는 거, 그 다음에 전세 대출 신청하는 거, 요이 차주가 요두 이 가지를 모두 규제 시행일 이후에 일어나는 경우에 뭔가를 규제를 하겠다, 이 말입니다. 둘 다, 규제 시행 일 이후에 아파트도 사고 전세 대출도 신청하고 이럴 때 규제를 이제 이렇게 당하는 그런 경우인데 어, 적용돼 있는 예를 보면 어 한번 볼까요 집을 살때 내가 살 때는 3억원 이하였어요 집살 때는 근데 집이 가만히 있습니까 부동 전국이 이렇게 난리가 나 있는데 집값이 계속 올라서 3억원이 넘어버렸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 그럴 때는 전세 대출이 연장 불가로 막 이렇게 일파만파로 오해 어떤 그런 문구들이 번져 있었어요. 었 실제로. 그거는 사실이 아니다. 왜냐? 3억은 초과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에 해당된다 했는데 나는 살때 3억 초과가 아니었죠. 그래서 요 요건이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규제 대상이 아니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요. 3억 미반 아파트 샀다가 3억 올랐다. 규제 지역이다.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규제 대상 아파트를 상속을 받았어요. 상속받는 거는 그야말로 내 뜻과 더 상관이 없죠. 그럴 때는 전세대출 연장이 막 불가라고 상속받으면 어떡해요? 집값이 올라오면 어떡해요?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도 사실이 아니다. 왜냐? 규제 대상 아파트를 규제 대상 지역 안에서 3억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입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규제 대상이 아니다. 상속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규제 시행일 전에 이미 규제 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그것도 아까 문구에 보면 규제 시행일 이후에 구입 행위부터 제한한다라고 되어 있었죠. 그래서 규제 대상이 아닌데 어 여기에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분양권 입주권 다 전부 다 아파트 다 구입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만 체결한 경우에도 다 그냥 규제 대상이 아닌 걸로 봐줘요. 근데 가계약만 된 거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급한 경우에는 가계약금 천만 원 보내놨어요. 규제일 뒤에 계약서 쓰기로 했습니다. 그럼 가계약금 넣은 걸 그냥 정식 계약금으로 해가 계약서 써야 되겠죠. 그러면 뭐 규제를 안 받는다 뜻 아닙니까? 돈은 이미 건너간 게 소명이 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규제 시행일 전에 규제 시행일 전에 이미 전세 대출을 이용 중인 자가 규제 시행일 이후에 하나는 전이고요, 하나는 후입니다. 전에 대출받은 사람이 그 후에 집을 샀어요. 이럴 경우에는 규제 시행일 전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포함, 계약만 계약서만 쓴 것도 포함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회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세 대금을 먼저 규제일 이전에 받고 그 이후에 집 사는 거는 집 사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아직 규제 그거 뭐 확정 안 됐으니까 얼마든지 전세 대출 지금 서류 넣어갖고 신청해야 된다 뜻이겠죠? 그러면 다 적용된다 이 말입니다. 어, 다만 지금 이미 전세 대출을 쓰고 있죠? 근데 그 만기 연장은 제한을 두겠다 이 말입니다. 이 왜냐? 그 위에 집 샀습니다. 전세 연장하지 말고 여기로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이사 들어가려고 집 사라 이 말입니다. 실거주하라는 의미 이렇게 적어놨네요. 그 다음에요. 5번 규제 시행일 이후에 규제 시행일 이후에 전세대출을 신청 이후입니다. 이후 어, 그 이후에 이용해갖고 전세대출을 쓰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아파트가 아니고 아파트의 분양권 그리고 입주권 이걸 구입해가지고 전세대출을 만약에 이렇게가 쓰고 있다. 요 대출은 규제 이후입니다. 이후 예를 들어 7월에 만약 규제가 시행된다, 8월이든 9월이든 10월이든 지금 요 이후에 전세 대출을 일으켰어요. 이 사람들은 아파트를 사는 거는 회수 대상인데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사기 위해서 전세 대출을 일으킨 거는 적시 회수 될까 안 될까? 이 너무 궁금하죠. 그럴 때는 구입시점은 아파트 소유권 취득시점으로 봐준대요. 요 입주권과 분양권이 나중에 입주해가지고 새 아파트가 완공이 돼서 등기 이전 완료일 등기 이전 완료일이라 하면 이거는 이전 고시가 다 끝나고 등기 나왔을 때를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죠? 그 이후에 대출이 그때를 의미한대요. 이 소유권 취득을 그때까지는 대출을 회수하지 않겠답니다. 입주권은 전세자금 대출 활용해서 사도 된다 뜻이네요. 그죠? 투기나 투기과열지구 안에서도. 맞죠? 그 뜻이네요. 근데 사업, 그 조합 설립인가를 지금 그 도정법이 뭐 올해 12월에 개정이 된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개정된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안에 뭐 입주권이나 이런 그거는 또 분양 자격에 결격이 생길 수 있죠 들어가서 실거주를 안하면 재건축 아파트는 그렇더라고요 그런거 잘 챙겨 보셔야 됩니다 근데 전세자금 대출을 일으켜서 사는 거는 하여튼 가능하네요 요 조문대로 하면 그나마 이건 굉장히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당의 전세 대출 만기까지도 등기 등 소유권 취득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 전세 대출 만기가 끝났어요 근데 아직 집 등기가 안 쳐졌어요. 아직 뭐 입주가 뭐 2년 뒤 아니라 5년 뒤 입주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등기, 어, 만기 연장이 가능하답니다. 집이 다안지어졌는데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전세 대출이 회수가, 다만 등기 시점에는 전세 대출이 이제 회수되는데, 전세 대출 상환 후 구입 아파트에 실거주해야 된다 돼 있죠. 이 말이 어려워 보이는데, 무슨 말이냐면, 어, 내 전세가 만기가 끝났어요. 2년이. 근데 아직 내가 새로 산그 입주권의 아파트는 어, 완공이 안 돼서 등기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면 요 전세대출이 2년이 끝나도 다시 2년 더 계약하고 연장이 다 된다 뜻입니다. 입주할 때까지. 근데 5년 차에 입주하는데 2년 한번 연장하고 그 다음 또 2년 연장을 했어요. 그 다음 1년 딱 지난 시점에 입주죠. 전세 계약 1년은 잘안 해주잖아요, 그죠? 다시 2년을 계약을 했는데, 1년 차에 집이 완공돼서 입주해갖고 등기가 나왔다. 그러면 남아있는 요 전세 기간은 남아있어도, 이제 실입주를 해야 되고 하니까, 전세 자금은 회수한다, 이 말입니다. 이 뜻이. 완공이 되든지, 전세가, 뭐, 만기가 안 돌아와도 완공이 됐다 하면, 그냥 돈 회수하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완공 안 됐다. 선세가 돌아와도 계속 더 연장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빌라나 다세대 주택. 공동주택 안에는 아파트, 빌라, 다세대, 뭐, 다, 그죠? 공동주택에 들어가죠. 뭐, 열립, 이런 거, 그죠? 근데, 아파트를 샀을 경우만, 그러니까 빌라를 샀던 다세대 다세대 주택을 샀던 그냥 주, 단독 주택을 샀던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얘들은 전부 어, 전세자금 대출 회수하는 그 규제 적용을 안 받는다 되어 있습니다. 뭐만 해당이 된다 했어요? 갭 투자 우려가 높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 받았을 때만 회수입니다. 정리해 드리면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 안에서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아파트를 사고 아파트를 사고 그 규제 이후에 그때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집 사는 거는 회수가 되는데 내가 처음 집 샀던 게 3억이 안 넘은 걸 샀는데 나중에 규제 이후에 3억이 올랐다 회수 안 된다는 뜻이고요. 얘가 뭘까요? 얘는 또 뭐지? 음안 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를 사야 된다는 뜻이고 맞죠? 아파트를 사야 된다는 뜻이고 어, 투기지역 묶인 그 이후에 전세 대출이나 집을 사거나 이래야 된다는 뜻이고 어, 아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한 어떤 그부득이 사유에는 어, 세대원이 분산해서 살고 이런 경우에는 어, 여기 해당되는 거 해소 안 된다 뜻이고 이 말입니다. 대충 정리가 됩니까? 어, 뭐 투기지역이나 투기 가열지고 아니면 전혀 뭐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어, 그런 뜻입니다. 아이고 바이러스가 걸렸나요? 얘가 와이러스입니까? 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난리가 나 있네요 화면이 <웃음> 감사합니다